안녕하십니까. 1분 스피치 액션5에서 센터 미팅까지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속교속전으로 언제 어디서 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전부 시간에 드렸죠. 이제 여러분들 자장격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좀 특이하죠. 노예냐 자유인이냐 자유사업자냐. 참 너무나도 좀, 좀 심오한. 너무나 좀좀 좀 무겁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아래지방에서 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애터미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한 4,5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어딘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는저아래지방입니다 제일 아래, 아주 그냥 제일 아래지방인데 아, 서울까지 한 5시간이 넘어 걸리는 그 자가용 운전으로 근데 하도 그분이 착하고 너무나도 뭘 모르시는 분이고 네트워크 경험도 없고 그러셔갖고 그 그분의 지인이 열심히 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맨날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뭐 그래갖고 지켜보다가 그 지인이 그분을 갖다가 모시고 그분은 네트워크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냥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언니 그거 지금 그 사람들한테 완전 당하는 거야 그 외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걸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야. 애터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애터미 물건 쓰니까 좋고 뭐 진짜 좋은데 자기도 애용자로서 애용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도 안 돼서 한 10살 차이 나는 그 동생이 자기가 자기도 자영업 그 미용실인가 뭐 뭔가를 하시는 분인데 아, 네일샵인가 뭐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 점포로 문을 닫고 그분을 그분 운전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어 서울로 올라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언니가 완전히 거기서 염전 노예 짓을 한다고. 그래가 하도 보다 보다 깝깝해가지고 그래서 모시고 왔다고 저하고 제가 뭐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전 노예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울더라고요 거기서. 그분 그래도 굉장히 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착하지 그냥 고지고식하게 공부만 아, 공부 는 잘하는데 이렇게 사회 물정사를 모르시는 분 있죠. 그래서 순수 너무 순수한 탓에 이제 그 보다보다 보다 못한 그 지인이 애터미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애터미 그냥 사용될 뿐인데 애터미는 아무리 봐도 좋은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영 이상하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자줌 이 시스템대로 해서 그래갖고 아주 그냥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고 얼굴이 너무나도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해요. 어, 버스 그룹, 자기 그룹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아주 번번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 0 0 0 세트 원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좀 자장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염전 노인은 아유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든 거죠. 난 저도 아주 너무나도 쇼킹해서 어 그냥 한몇 개월 동안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사제 어이 주제 가지고 얘기할 계기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어느 교육센터장이든 어느 센터장이든 교육센터장 교육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 6%의 눈이 멀어갖고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센터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아이 시스템을 받아들이자 이것밖에 없다 이제 뭐 여태까지 해볼만큼 다 해봤잖냐 뭐 질르고 하는거 그거 이제 회사에서 못하게 하니까 뭐 이제는 아주 이제는 뭐 없는데 알려진건 이것밖에 없잖냐 한번 해보기라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교육 센터 어느 센터장도 그거 안할 겁니다 자존심 상도 안할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여태껏 해온게 전부 다 허위라는게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는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노예냐 자유 자영사업자냐 거기서 그두 두 가지의 갈림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 어떤 지금 심리 상태에 있는지 지금 저한테 상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자줌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이 시스템 소개 많이 해드립니다 전화상으로 그분이 그러면 왜그렇게 5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그냥 그 염전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 그렇게 그얘기 했더니 어,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냥 스폰서가 달아주고 스폰서가 이렇게 피비좀 붙여주고 그거 아니면 은이 사업을 못하는 줄 알았대요. 우픈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염전내에는 아니 그분은 워낙에 그 사회물적 모르시고 그런 분이니까 좀 그렇다고 저는 치더라도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요번 기회에는 좀공금해 한번 해보세요. 1분 스피치, 액션5 스피치 하라고 해도 환경이 여건이 이렇게 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 전부 왜 그거 책장사 얘기 그거 그 완전히 뭐뭐 뭐 검증도 안된 사람 뭐그 사람 거를 갖다가 왜 하느냐 그러고 책도 못 보게 하는 이런 판국에서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저한테 한 마디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내가 그래도 위에서 그래도 대실적은 그쪽에서 맞춰주고 난 소실적만 하는데 소실적도 안, 저분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잘 보이면 은또 이렇게 그냥 꾹 참고 그냥 그하라 대로 좀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하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이쁜 사람 나오면 이렇게 붙여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어또 아쉬울 때 p 비 따만 얼마라도 이렇게 붙여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나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차제에 사업을 접으셔야 됩니다 한 줄도 그렇게 됐는데 한 줄도 그러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게 해서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이렇게 뭐 p 비를 내려주고, 골고루 뭐 이렇게 사람을 붙여준다고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자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영사업의 개념을 갖다가 전혀 그냥 완전히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자영사업으로 시작해서 자영사업 개념으로 시작해서 복제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교 푸팀복 내가 복제의 원본이 돼 내가 자영사업자로서의 완전한 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한다 내 스스로 모든 거를 한다 한다는 그런 자영사업가 개념이 돼야 여러분들이 섭외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야지 그분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이렇게 모이고 모이고 또 거기서 또 배가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교육과 팀워크를 통해서 복제가 되는 겁니다 프로모션만 그게 됐을 때는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회장님 자랑에 회사 자랑에 우리뭐 절대품질 절대가격 자랑에 뭐 등등등 자랑할니까 천재 아닙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고속성장한 거전 세계를 아울러서 애텀이 왜 있나 한번 보십시오 13년 동안 아메이랑 맞짱을 떠? 64년 된아메하고 맞짱을 떠갖고 지금 뭐 맞짱 뜨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냥 자랑할 거 천지죠? 근데 여러분들 시스템 자랑하나요? 저아메할 때는, 어, 떻게 했냐면은 주로 뭐 회사 자랑, 뭐 회장님이 외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또뭐 뭐 아는 바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회장님 자랑은 그냥 뭐책 소개 정도 하는 거 정도고, 그냥, 그냥 제품 자랑 먹으 가는 막 이런 자랑만 했어요. 근데, 그, 그거보다도 저 아메이 할 때는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랑하고 뭐 이런 거, 네트워크에 그 기원 특장점 이런 거몇개 얘기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시스템 자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이 시스템대로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몇번본 다음에, 와, 시스템이 정교하구나. 나도 여기서 하면 되겠다. 이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한 번, 두 번, 세 번, 열번 이렇게 오다 보면 완전히 그래서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 자랑할 수 있어요? 시스템,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으면 다행이야. 오히려 그럼 만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언제 뭐, 저기, 아메이 처음 할 때, 그 유태인들, 유태에게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떨어져 갖고 한거 아니거든 그분들도 사업하면서 질퍽거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된거지 그래서 지금 켜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검증된 그 시스템이 아주 지금 제가 아주 백일하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다 오픈을 그냥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것만 하면 됩니다 무지 많습니다 근데 요것만 하면 됩니다 애터미한테 특화시켜서 애터미는 자랑할거 천지니까 요거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고거만 요책한 권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그거를세번안 읽으세요? 읽고 읽은 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니니까. 모든 거는 그 아주 대단한 학자께서 심리학을 좀 공부한 사람 중에서 공부한 어, 사람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인자 행결 평 인식이 제대로 돼야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온 다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겨, 행동도 안 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식부터 잘못돼 있어요. 인식이. 인식이 순 질러가고 그냥 줄 세워서 가고 4 플러스 1이나 하, 해가지고 앵벌이 시키는 일이나 하, 했었고 이게 네트워크라는... 사람들인데, 이건 방문 판매만도 못한 사람들. 방문 판매는 하면은 마진이나 40%, 60%를 받지 않습니까? 1분도 못 받으면서 앵벌의 짓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든 그, 그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거에, 어, 아무 그빚받의식 없이 비비불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자유인으로 태어나 갖고 노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피비 몇개 도와주는 거뭐몇몇 몇, 몇 피비 도와주고 그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두 줄이기 때문에 달 데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하자고 다는 거지 이렇게 내려주고 다, 다, 다는 거지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다 니까 아이고 저분한테 잘못 보이면또 저쪽에다가 붙여주면 나만황래 어떻게 자영사업하는 분들이 꼭 위에서 그 스폰서가 이렇게 달아주고 뭐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 거 그거에만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갖고 어느 하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종의 사고를 갖고 있느냐 주인의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격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는 주인의 사고를 가지고 해야지만이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인자행결평 그 중에 그 인식의 으뜸이 자영사업과 나는 자영사업과야 아 이거를 듣는 분 중에는 제 구독자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 거의 다가 그뭐뭐 뭐 많은 분들이 소위에서 똥줄이라는 데 들어선 분들이 이거를 많이 봅니다. 나는 뭐 스폰서한테 도움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 빚보신 분들 무지 만 많이 있어요. 인제서야 아, 이런 게 시스템이, 인제 아우, 막 재미가, 재미가 붙어요. 아우, 내가 왜 이렇게 5년을, 6년을, 9년을, 7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진짜 무지무지 무지 많습니다. 자, 그분들도 자영사학가니까, 난 노예사고에서, 이제는 종의, 종의 사고에서, 이제는 주인의 사고로 바뀐다.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한다. 그래갖고, 저한테 과감하게 전화를 거세요. 거서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센터에, 어디 누구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노비문서 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서양에는 있지도 않는 규정들이에요 뭐비위활동 규정 뭐 어쩌고 그것도 1년뭐 2년으로 늘려놓고 이런 것들을 있지도 않는 규정들이에요 흰색 백인들 사회에서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얘기하면 완전 너 또라이니? 아 완전 또라이구나 이런 개념인데 이 동양권에서만 이게 그것도 한국하고 중국에서나 이게 가능한 얘기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노예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고가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사고, 그러한 인식 가지고는 절대로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스템 안 하고 그냥 계속 눈치나 보고 온팽에 언제 한 번, 언제나 나오고 그냥 한 10년, 20년 기다려 보십시오, 나오나. 나도 그분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온팽이일수록 이게 뭐야?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자영사업으로 시작해서 복제로 끝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자영사업자 이미 투철해야 되고 나는 자신 있어 그거는 나는 딴거 누구한테 도움 바란 적도 없고 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거 바래서 도안돼 그건 내 사업이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1분 스피치 액션5를 해서 이걸 갖다가 꾸준히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면은 그러면 그게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는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공동, 공동으로 공동 일본 스피치 액션파이브를 통해서 어 내가 안 써본 물건도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쏙쏙 들어오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어 사업도 전달을 저렇게 하니까 어, 되는구나. 그럼 남, 남들한테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사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팀워 교육을 통해서 팀웍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회사 자랑에 시스템 자랑에 자꾸만 제품 자랑에 이러다 보면은 사업자가 늘고 사, 사용자가 늘고 사용자가 사업자로 바뀌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시스템 속에서 그냥 단순 사용자가 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러니까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뭐 13년 동안 어떻게 왔냐면은 본사에서 회장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원데이 석세스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냥 열변을 토해 스토리텔링 또 어마어마하게 잘 하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회장님 그거만 보고 그래서 비전 거기에 있는 뭐 새로운 뉴페이스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들이 거기서 또 그냥 똑같은 얘기 듣는데도, 그건, 근데도 또 이렇게 열정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센터만 와서는 센터, 센터에 왔다 그러면 센터에서 배려놓는 겁니다. 센터에서 아침조회라고 그 일제시대 때는 하던 그거, 뭐 요즘 왜피비가있던그 거냐, 그냐 눈치, 그 자꾸만 그런, 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냥 막또판 짜서 가는 거, 그런 분위기로 자꾸만 몰아가고, 거기서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영속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어디나 그 깡패나 양아치들이나 그런 못 배운 것들이 에,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건달은 왜 건달이라고 앉아세요 하는 거 없이 주먹만 가지고 나름 나, 사람들은 얼음장만으로서 하는 일 없이 건들건들하다가 돈그런다고 사는 것들이 그런 그래서 건달했는데그 시스템 건달이죠.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트워크 건달들이거든요 그 건달들에서 시스템을 배운다고요? 못된 짓을 배운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산격지에서 지금부터 어 나로부터 시작이야 내가 지금 국장이든 본부장이든 뭐든 난 지금부터 다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모르시는 분들 그 세일즈 마스터나 팀장급 이 뭐, 얼마든지 오늘부터 내가 새로 다시 일본 스피치하고 액션 바이브 그게 64년간 검증된 그거래니 그거뭐 어렵지도 않은 것 같네 그걸 어차피 한번 읽어보지 왜 사놓기만 하고 보지 않고 뭐 한다고 삽니까 그러니까 세번을정도그래보세요 숲을 봐야 나무가, 보이,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장격지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 노예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들 센터장이나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은 사실은 더큰 잘못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뭐 피비 좀 내려줄까 이걸 그 그야말로 그 그냥 그거 기대하고 그 그러는 그 심리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그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안곱방 발라주고 그리고 그 노예를 갖다가 계속 영속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지 않으시면 특히 제, 제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구독하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놓고 하세요. 저한테 아주 그냥 그 사상하게 그냥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냥 그동안에 제가 여기저기 한 수백 건 사례가 있어요 그냥 그거 다그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다 똑같으니까 뭐 제가 다 지혜롭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혼자서도 할수 있는 방법 그룹으로 할수 있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가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그리고뭐 가능하다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계속 연락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뭐 등등등 다 코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뭐 그렇게 그렇게 바쁜 사람 아니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예 사고 지금이라도 조금 해도 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요 양심은 못 쏘이거든요. 그런 마음 있으면 은 지금이라도 빨리 책 보시고 유튜브 더 보시고 그리고 더 용기 내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은 다 각자가 다 틀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튜브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고 딱얘기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했으면 이건 뭐 일방적인 방송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각자 사정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한 거는 제가 힘이 되는 한 열심히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냥 가차없이 연락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